저는 드로잉과 페인팅을 기반으로 물상을 다지는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만져지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없다고 치부되는 시공간에 관심이 많아요 때와 분위기를 즉석으로 느끼고 표현되는 즉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렵 채집, 그리기라고 칭하고 있어요. 작업을 해나가면서 저의 정서가 과거의 과거의 과거를 넘어서 원시로, 태초로 가있다고 느꼈어요. 오로지 생존만을 목적으로 먹이를 사냥해 나가고 채집을 해나가는 생활 속에서도 사냥이 성공하기를, 살아남기를 기도하고 염원하기 위해서 그림이라는 툴을 사용했던 흔적이 벽화나 그림으로 남아있곤 한데요 이런 과정이 제가 작업을 운용해 나가는 마음가짐과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어떨 땐생존하기그 자체 마냥 치열해지기도 하고요. 첫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제 스스로를 소개하는 문장으로 엄청 호기롭게 당신은 내가 전사고 화살이라면 믿겠냐고 적어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정규 스텝을 뵙거나 하는 아카데믹한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 작업의 갈피를 포괄적으로 잡게 되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이 꽤 다양한 범위였다는 인식을 최근에 야 하게 됐는데요. 이 모든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 스튜디오 파도의 고품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생생하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뭘 하든지 색이 뚜렷할수 있었음 합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툴인 도에는 공예 분야에 속해 있었고 페인팅이나 개념을 펼칠 수 있는 분야는 미술에 속해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그 사이에서 장르의 요구에 상응하는 완전한 무엇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 사이를 오가면서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아직도 스스로 확실히 정립하고자 하는 과정 안에 있고요. 이렇게 저와 같이 뭔지 모를 작업을 하는 제 주위의 친구들을 잇는 커넥션 루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생각보다 간결하게 아름다운 걸 치열하게 만들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히키코모리에 가까운 홈스쿨링 키즈였는데요. 10대 때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의 블로그를 보다가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부모님께 말씀드려 공방에 나간 게첫 시작이었어요. 이미 만들어진 초벌기에 세라믹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다가 공방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흙을 지어주셨는데요. 손에 닿는 흙의 느낌이 되게 좋았고 계속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편하게 다루는 주요 매체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예의 매력은 약간의 쓸모가 부여되었을 때 증폭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도자기로서 사명을 부여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지만 저는 좀 계산하고 정확히 하는 성격이 못 돼서 중간 과정에서 쓸모와 점점 멀어져가고 딴 길로 세는게 대부분인데요. 도예는 기본적으로 가마에서 두번소성을 하고 많게는 3번, 4번까지도 수선을 하는 등 과정이 되게 길고 유약이나 페인팅에 대한 결과물은 가마에서 나오기 전까지 최종적인 모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실패와 변수에 유연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색 작업은 스케치하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려지는 것을 그리거나 칠하면서 즉흥에서 오는 무슬모와 구상 단계에서 계획했던 쓸모가 충돌했을 때 오는 뒤틀림을 무척 즐거워하는 편입니다. 팀 봄셋은 나이가 같은 여성작업자 3명으로 구성된 그룹이에요. 애니메이션 매체를 사용하는 유미나씨, 전자음악가 장명선씨,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몸셋은 몸은 셋인데 머리가 하나인 모습에 신화적인 요괴를 떠올리며 지은 이름인데요. 음, 그처럼 각자의 포지션을 확실히 하고 있으나 아우르는 큰정서나 뉘앙스를 공유함으로 마치 한 사람이 진행한 작업처럼 구현해내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전시 메타세나데에서는 몸셋의 세계를 맞이하는 관객 스스로가 분명히 인식하고 만들어내는 메타적 하모니, 세레나데를 울리게 하는 장치를 심고 싶어 어, 페인팅과 오브젝, 애니메이션 주변으로 사운드 센서링을 심어줬어요. 센서를 눈치챈 관객들은 전시장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주를 했어요. 일행이 여러신 관객분들은 동시에 다른 센서를 작동시켜 화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여성 예술가들과 함께 공동작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전시를 올리거나 할때 다른 어느 때보다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괜히 몸집을 키워 기죽지 않으려고 기세 등등 하는 식의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됐어요.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모두들 정중한 언어나 대화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여성서자를 베이스로 하고 있었던 전시, 눈을 오래 마주 보아야 합니다는 사진가 하에리 씨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 작업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더더욱 여성이고 여성 작업자이기 때문에 공유되고 있는 것이 기저에 분명히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때 이 협업이 제가 일상을 생활하는 데에도 무척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조물락조물락하는 작업을 하는 저한테는 서로를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무척 중요했어요. 여기에 작업자로서의 내가 우리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느낌을 계속 가질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예 분야가 재창하고 표명하는 것 미술이 재창하고 표명하고자 하는 것 두 가지 모두에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전은 상업 공간에서의 팝업쇼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사하는 바가 분명치는 않더라도 한눈에 사로잡히는 모양과 색채를 가진 작품 혹은 물건의 모음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이야기와 정서를 불어넣듯 감각을 마음껏 부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많이 향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와 다아지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고 싶고요. 흙처럼 유연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또 물리적으로는 점점 몸집이 큰 작업을 하고 싶어요. 꿈꾸고 있는 작업으로는 좋아하는 모용가나 연극, 무대, 무대 미술을 맡아보고 싶어요. 커다란 모델 세트를 건설하고 밀고 나가는 일을 상상하면 늘 황홀합니다.